안녕하세요. 감성하우스 이재원 과장입니다. 어, 저는 오늘 경기도 광주 오포읍 양벌리에 위치해 있는 어, 신축빌라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번 현장은 입지 조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양벌 초등학교를 도보로 약 3에서 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바로 앞쪽으로 아파트 상권도 도보로 이용하시기가 굉장히 편리합니다. 경기 광주역과도 가깝기 때문에 어, 대중교통 이용하시기에도 전혀 불편함이 없는 그런 위치고요. 어, 이번에는 이제 좀평수가 좀 적게 나와 있어요 그만큼 금액대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가격으로 분양 중에 있고요 투룸 테라스 세대, 쓰리 룸 테라스 세대 그리고 일반적인 투룸 세대도 있기 때문에 좀 합리적인 금액으로 내집 마련 원하시는 분들 더불어서 입지 조건까지 챙겨 가실 수 있는 그런 현장이니까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건 이제 쓰리룸 타입 보이시고요 색칸 신발장 그리고 일괄 소등 스위치 중문까지 현관 구성은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들어오시면 은 바로 거실입니다 면적 자체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옵션도 이제 시스템 에어컨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참고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대신에 그만큼 저렴한 분양가로 들어오실 수 있다는 게 장점인 현장입니다. 주방은 뒤편으로 일자 주방 되 있고 아일랜드 식탁 기본 옵션으로 제공되니까 여기 그냥 구성은 작으시면은 바로 식탁으로 이렇게 사용하셔도 되고요. 환기창 그리고 인덕션으로 되어 있고요. 다용도실은 보일러 그리고 환기창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문은 슬라이딩 도어로 마감이 되어있구요 뒤편으로는 냉장고 공간이 있는데 냉장고는 이제 한 대만 배치가 가능하도록 되어있구요 벽면으로 방이 하나 존재합니다 이 방은 지금 시스템 장을 짜놓으셨는데 뭐 팬트리 공간으로 사용하시거나 아니면은 옷장으로 사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쪽은 공용욕실 샤워 공간 잘 나와있구요 이쪽으로 방두개 있는데 방 크기는 거의 동일합니다 어디 하나를 안방으로 사용하시기에는 조금 부족하실 수도 있고요 하나는 침실로 하나는 드레스룸이나 서재 같은 걸로 사용을 하시면 가족 구성원분들, 적으신 분들한테 좋은 현장일 것 같아요 이번에는 투룸 테라스 세대 소개 영상이에요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으니까 5층까지 편하게 올라오실 수 있고요 신발장은 역시 3칸 그리고 일괄서 등과 중문도 역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시게 되면은 구조가 일단 주방부터 먼저 보이는 구조네요 안쪽으로 거실 준비되어 있고 TV 배치는 양쪽으로 어디든 하셔도 될것 같아요 에어컨은 좀 설치가 필요하실 것 같고 주방과는 이렇게 약간 분리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창호는 KCC 사용을 했고요. 앞쪽으로 이제 테라스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테라스는 이렇게 약간 길쭉한 모양으로 나와 있는데 면적은 조금 좁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잠깐 바람을 쓰시거나 하시는 거는 뭐 전혀 문제가 없으실 것 같고요. 주방은 지금 d 자 모양으로 나와 있고 역시 인덕션과 싱크볼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앞쪽으로는 식탁으로 사용하실 수 있을 만큼의 아일랜드 식탁 기본 제공이 되고 이 벽면으로 냉장고를 배치하시면은 뭐 한대 그리고 저쪽까지 하신다 그러면은 두 대까지도 배치 가능하실 것 같아요. 이쪽은 다용도실인데 다용도실은 여기에는 좀 좁게 나왔네요. 세탁기를 위아래로 네, 건조기까지 배치를 하시면 될것 같고 공용욕실인데 사원관이 이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일체형 상호기로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소름 세대니까 방은 역시 두개인데 혼자서 사시거나 두 분만 사시는 분한테는 적당한 면적일 것 같습니다. 역시 이것도 한쪽은 침실, 한쪽은 드레스룸이나 서재 같은 걸로 사용을 하시면 적당하실 것 같아요.